네 수고 많으십니다 428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73쪽이나 됩니다 미주할 고주할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몫이라던 428억 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. 아니, 428억 원은 고사하고 만 원짜리 한 장도 없습니다. 검찰 쪽 사람들은 그동안 천하동인 1호의 428억 원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. 노후 자금이라고도 하고 선거 자금이라고도 했습니다. 저수지에 넣어뒀다고도 했습니다. 그런데 꽝입니다. 축구선수 호날두는 비싸게 표를 팔아놓고는 단 1초도 뛰지 않았습니다. 날강두 소리를 들었습니다. 검찰은 428억 원이 나온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1만 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. 날강도 검찰입니다. 그래놓고는 추하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시간이 모자랐습니까 사람이 모자랐습니까 428억 원으로 흥행몰이를한게 벌써 넉 달째입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수사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풀어줬던 김만배는 다시 구속영장을 치면서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일이라면 시시콜콜 다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게 검찰입니다 찢어진 만원짜리 규퉁이라도 발견했다면 검찰이 입이 간지러워서 참고 있었을까요? 윤석열 대통령님, 아무래도 검찰은 안 되겠습니다.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. 이제는 천공 스승님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. 대통령 앞날도 훤히 내다보시는 분인데, 그까짓 돈다발 하나 못찾겠습니까? 네, 하나 더 하겠습니다.